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해당 과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은 10단계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단계를 이와 같이 포도당 글루코즈가 10단계 반응 생, 결과 피루부산 두 분자 이몰이 만들어지고 이 반응이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에너지 ATP가 2몰이 소비가 되고 나서 생성되는 것이 4몰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에너지 투자하는 전반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뒷부분을 에너지를 거두는 후반부 표시를 했습니다 1에서 10단계에 특히 자 우리가 1, 3, 10이 단계는 꼭 기억을 좀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ATP가 처음 이두 분자 ATP를 자 소비를 했습니다 초반부에 그리고 후반부에 ATP 2몰인데 곱하기 2해서 실제로는 4몰 수학단계에서 4ATP가 생성되고 전반부에서 2몰 ATP가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4-2 해서 2mol ATP가 생성된다. 자, 이걸 미리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 ATP 합성은 후반부에 속하는 이첫 반응 생성물인 그리세린산132인산. 자, 여기에서 ATP가 얻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 열, 열 번째 단계 포스포에놀피루부산 약자로 pep 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atp 가 생성된다 생자 이때 여기에 나온 atp 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설명할 산화적 인산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호흡으로 산소를 공급 받아서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넣어 줘서 ATP가 만들어져 나오는 생산되는 메카니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산화적 인산화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서는 산소가 산소 공급된 산소에서 ATP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산화적인 산화와 구분을 해서 그냥 기질적 인산화로 ATP가 만들어졌다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그럼 산화적 인산화와 기질적 인산화가 무엇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해당 과정에서 ATP는 기질적 인산화로 ATP가 생성되었다 자 이걸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 NADH도 이제 어, 자, ATP 생성 외에도 뭐 호기적 해당 과정에서는 피루부산과 NADH가 생성되는 바, 반면에 자, 여기서 혐기적 해당 과정 혐기적 해당 과정에서는 NADH가 소비가 되어버리고 젖산이 생성되는 자, 젖산이 생성되는 우리가 해당 과정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하자 지금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도당으로부터 포도당으로부터 포도당으로부터 이와 같이 피루부산 피루부산 두 분자를 열 단계 반응으로써 해당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첫 단계가 헥소키나제라는 효소가 반응에 관여한다. 자, ATP 1몰이 소비됩니다. 마그네슘 이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 2 마찬가지 반응 3 자, 플락토스 6 인산이 플락토스 162 인산으로 변환되면서 ATP 소비됐습니다 마그네슘이온 필요합니다 관여되는 효소 이름은 포스포플락토키나제 약자로 PFK1 자꼭 기억을 좀 합시다 그리고 나서 알돌라제에 의해서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2인산으로 분리가 되었다가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은 이와 같이 그리세르알데하이드3인산으로 변환되고 나서 자 여기도 그리세르알데하이드3인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세르알데하이드3인산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 됩니다. 그다음 반응 자 다섯 번째 다, 여섯 번째 보시면은 그리세르알데하이드3인산 탈수소 효소 여기에 NADH 가 생성되어 나옵니다 NADH 여섯번째 반응 자, NADH 그 다음 일곱번째 반응에서 ATP 생성 그 다음 열 번째 반응에서 ATP 생성 자 우리가 꼭좀 외워야 될 것이 반응 1, 30번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 6, 7 반응도 NADH 생성, ATP 생성, 중요한 과정이다. 기억을 좀 하시고, 첫 번째, 이제 반응 1에서 10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이 포도당이 글루코스가 ATP 일몰과 반응해서 헥소키나제 효소에 의해서 마그네슘이온, 글루코스 6인산, 이 만들어지는 반응 1그 다음에 반응 2 반응 3자 이렇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봅시다 자 반응 3 중요하다 중요하다 반응 3 중요하다 보시면은 프락토스 6인산이 ATP 1몰 반응해서 PFK1 포스포프락토키나제 원으로서 프락토스 162 인산이 생성된다. 여기 보면 델타 G 제로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굉장히 큰 값을 나타내죠. 자, 그다음 4번, 5번 보시고 자, 6번. 자, 6번에 앞쪽에서 우리 6번, 7번, 8번, 9번, 10번. 자, 10번 일단 10번 반응을 보자 자, 10분 반응에 포스포에놀피루부산 PEP 약자로 자, PEP ADP가 ATP 만들어내는 과정 피루부산이 만들어집니다 피루부산 키나제 효소 이름 기억하시고 여기도 마그네슘 이온 델타 G0 값을 보세요. 마이너스 31.4. 굉장히 큰, 크게, 이렇게 큰 에너지가 결국에는 ATP 에너지로 옮겨져서 나온, 나오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10단계 봤습니다. 자, 10단계 보고, 이제 NADH가, NADH가, 자, 피루부사, NADH가 만들어진 NADH가 이 피루부산의 NADH가 소비되어 가지고 젖산으로 바뀌어집니다 젖산으로 바뀌어지면 은 이제 이 젖산이 근육 속에 축적이 되어 있다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중에 하나가 하나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젖산을 어떻게 우리가 분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분해가 혈액을 타고, 코리회로라는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서, 간으로 가서, 역으로 젖산이 이제 피루부산으로 만들어져서, 이 피루부산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t 이사이클 이렇게 돌아가면, 젖산을 분해를 시킬 수 있는 회로가 코리회로를 통해서, 간에서, 젖산이 분해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해당 과정의 ATP 계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당 글루코스 한 분자가 젖산 두 분자와 이몰 ATP로 만들어지는 자, 이 반응. 그다음 호기적 해당 과정에서는 자, 이 경우에는 산소가 고,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해당 과정 그러니까 이걸 산소가 관여하지 않았다해서 우리가 호기적 해당과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혐기적 해당과정 이렇게 이름을 부릅시다 그러면 피로부산이 저산으로 만들어지면서 NADH 이 몰이 소비가 돼 버리고 결국에는 순수한 것은 저산과 이몰 ATP만 얻어진다. ATP 계산을 하면은 그런데 이제 호기적 해당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나 이몰 피로브산에 이몰 NADH 자 그리고 이몰 ATP 이몰 NADH가 어디로? 미토콘드리아로 옮겨집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들어갈 때 NADH가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NADH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 길두 가지가 나중에 설명이 될 거예요. 그 들어가는 길에 따라서 최종 생성되는 최종 생성되는 호기적 과정에서 최종 나오는 ATP 양은 달라진다. 자, 이걸 여러분 기억을 좀 하시고. 본격적으로는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네요 자, 호기적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NADH 분자는 미토콘더리아로 이동된 후에 전자전달계에서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1.5 혹은 2.5몰 ATP를 추가로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1.5몰 2.5몰 그러니까 두가지 들어가는 길이 종류가 다른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 자, 이 정도만 여기서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 해당 과정의 조절 부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을, 에, 하면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 해당 과정을 촉진하는 경우와 억제하는 조절인자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가지고, 자, 이, 어떻게 해서 촉진 억제가 되느냐.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에 의해서 촉진 억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해당 과정을 촉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 해당 과정이 촉진을 시켜야 될, 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이런 경우입니다. ATP가 너무 많이 생성되어 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글루코즈 6인산도 많이 지금 생성되어 있다 구연산도 많이 생성되어 있어요 아세틸코에이나긴사슬지방산 뭐 ATP가 충분히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러면은 해당 과정을 촉진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억제시킵니다 억제시켜요 자 억제시킬 때 이제 어떠한 효소에 의해가지고 이와 같이 억제를 시킬까 글루코스 6포스페이드 6인산을 억제시키려고 러면 여기에 관여되는 효소가 첫 단계 헥소키나제잖아요 그렇죠 헥소키나제 그 다음 ATP 생성이 많이 되어있다 그러면 헥소키나제나 PFK1이나 피루브산키나제 다시 말해서 ATP가 ATP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효소가 이것이 관여한다. 이 얘기입니다. 구연산 PFK1입니다. 아세칠코에이, 긴사슬 지방산 ATP, 피루브산 기나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억제시키는 큰 그룹에, 자, 이 그룹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촉진시킨다는 얘기는 ATP 양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AMP나 ADP 이런 것이 많다. 그다음에 F2,6BP, 프락토스 2,6 비스포스페이터도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터 자, 이런 것들이 촉진을 시키는데 그 조절 단계는 자, PFK1, 피루브산 키나제, PFK1, 피루브산 키나제. 자, 이런 것들이 촉진을 시킨다. 어떨 때, ATP가 부족할 때 촉진을 시키고 ATP나 글루코스 유연산이나 구연산, 아세질코에 긴사슬 지방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태면 억제시킵니다. 그 다음 효소단백질 인산화에 의해서 조절을 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게자 인슐린은 해당 과정을 촉진을 합니다. 인슐린이 해당 과정을 촉진하는데 뭐를 통해서 PFK1을 통해서 PFK1 효소를 통해서 인슐린은 해당 과정을 촉진하고요 을 글루카곤은 억제를 시켜요 글루카곤은 억제를 시켜요 피루브산 키나제의 단계 효소 조절에 의해서 글루카곤은 억제 인슐린은 촉진 자, 인슐린이 해당 과정을 촉진을 하는데 자 인산화에 의해 가지고 인산화 탈인산화에 의해서 조절하고 있다 그 다음 또한 인슐린도 효소 단백질 활성 조절을 해서 해당 과정을 촉진시킨 영역 자, 여기는 관여되는 효소는 헥소키나제, PFK1, 피루브산키나제 똑같죠 1,30입니다 1,30 자, 여러분 정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해당 과정 조절 지금 다 설명을 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 인슐린이 자, 인슐린이 해당 과정을 촉진을 하는데 어떻게 촉진 하나, 하나 글루카곤이 억제를 시키는데 어떻게 억제시키냐 이와 같이 PFK PFK2를 자 인산화, 탈인산화를 시킴으로써 활성, 불활성의 조절에 의해서 이슈리는 해당 과정을 이렇게 촉진을 하고 글루카곤은 억제시킨다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당신생경로입니다 자 포도당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당질 이외의 포도당 이외의 다른 물질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이걸, 당신생경로. 영어로, 글루코, 네오제네시스. 글루코, 그러면 글루코에 포도당이고요. 네오카마, 뉴, 새로운, 제네시스, 만든다, 창조한다. 그래, 당신생입니다. 자, 당신생경로를 통해서 당을 만듭니다. 무엇을 가지고 당신생, 당을 만들 수 있느냐? 자, 당을 만드는 이 과정을, 당신생 과정을, 자, 해당 과정에 가역 반응은 그냥 따라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가역이 아니고 비가역 반응은 이와 같이 비가역 반응이 자, 1, 1, 3, 10 해당 과정 1, 3, 10 기억을 하자 이렇게 한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자 1번 해당 과정의 핵소키나제 3번 PFK1 10번 피루부산키나제 에이해서 아래쪽으로 해당 과정이고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아래쪽으로 해당 과정 이제 위쪽으로 당신생경로입니다. 자, 당신생경로에서 132 가역반응, 화살표 정반응, 역반응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비가역반응이기 때문에 우회경로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회경로가, 자, 보시면은 일단 피로부 산이 코스포에놀피루브산으로 바로 만들어질 수가 없고 우회경로를 피루브산에 ATP가 1몰 소비되고 그리고 나서 옥살로아세트산 OAA 옥살로아세트산 이름을 OAA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OAA 옥살로아세트산이 또 GTP 1몰의 에너지를 받아서 포스포, 에놀, 피루부산, PP가 만들어집니다. 자, ATP나 GTP나 같은 에너지 양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몰 소비됐습니다. 그리고 쭉 따라서 가역 반응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세 번째 단계에 플락토스 1, 6인산이 플락토스 6인산이 되는데 여기에 관여되는 자, 효소. 자,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글루코스 6인산이 글루코스 6인산 가스분해 효소에 의해서 글루코즈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130에 해당 과정에 130에 해당되는 영역. 자이 이걸 꼭좀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해, 해당 과정의 역 반응 으로 갈수 없는 영역은 우회 경로를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 당신 생 경로에서는 자 소비되는 에너지가 얼마 얼마가 소비될까? 자, 올라가면서 ATP, GTP, 그다음 여기에 NADH 소비됐지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올라가서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당신 생 경로에서의 <웃음> 에너지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볼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 당신 생 경로 자, 한 과정당 설명을 해 뒀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 자, 셈치고. <웃음> 어, 여기에 앞쪽에서 우리가 하나 또 빠트렸는 게 있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봅시다. 자, 이몰 ATP, 이몰 GTP, 피루부산에서 포도당 만들려고 그러면 피루부산은 산은 탄소 3개 짜리니까. 그렇죠. 3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자 여기 여기 그 다음 에 그리세린 3 인산에서 1 3 인산 만들 때 atp 소비됩니다 자 소비되고 쭉쭉 올라가서 자 이렇게 자 여기서는 그냥 인산만 나오지 atp 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 따라서 따라서 피로브산한 분자 당 3m ATP를 소, 소비하고 그러니까 포도당 글루코즈 한 분자를 만들려 그러면은 피루부산 두 분자가 필요하니까 6m ATP를 소비한다 됐습니까? 자 6m ATP를 소비한다 한편 해당 과정에서 인산화의 ATP를 소모하였던 핵소키나제와 PFK1 반응은 당신생경로에서는 우회하는, 에, 우회, 우회하는 탈인산화 시에는 ATP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기인산만 배출된다. 이 말을 지금 했는 거예요. ATP 생성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당신생경로에 소비되는 ATP는 자, 이 ATP, 이 GTP, 이 ATP. 그러니까, 정황에는 4 m ATP와 2 m GTP인데, GTP나 ATP의 에너지 양은 같다. 그래서, 그냥 6 m ATP가 소모, 소모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 자, 여기에 나왔습니다. 앞쪽에서, 자, 우리가 앞쪽에서 젖산이 운동 자 운동을 해서 우리가 저산이 글루코스가 포도당이 해당 과정으로 피루브산까지 만들어졌고 여기에 NADH 이몰 나왔는 것을 소비가 되면서 저산이 만들어져 버려 있습니다. 그럼 이 저산은 이제 혈액을 타고 어디 간으로 갑니다. 자, 이걸 코리회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코리회로. 그럼 간에 온 젖산은 피루브산으로 바뀌고, 이 피루브산은 당신생 경로를 따라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포도당이 이제 혈액을 타고 또각 조직으로 보내지면은 젖산이, 젖산이 이제 분해되는 회로를 우리가 보았다 이름은 코리회로이다 그 다음 두번째 자이 중요한 또 회로가 하나 더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단백질이 단백질이 분해되어 가지고 근육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여기 암모니오 암, 아미노산의 아민, 아민기의 암모늄이 우리 해당 과정에서 나온 피루부산과 반응을 해서 알라닌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알라닌이 어디로? 혈액을 타고 간으로 옮겨집니다. 이걸 알라닌 회로라고 해요. 그리고 알라닌이 이제 피루부산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피로부산이 당신생경로를 통해서 다시 포도당을 만들어 낼수 있고 여기에서 알라닌에서 나온 암모니아는 암모늄이온으로 해서 요소회로로서 배출되어야 합니다 자, 요 부분이 간의 효소 알라닌 ALT 알라닌 아미노트랜스포라제 ALT라는 우리 ALT, AST. 간의 기능을 우리가 측, 얘기하는 그 효소가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라닌 회로다. 코리회로, 알라닌 회로. 자, 이것이 어디, 당신생 피루부산을 공급해 줄수 있는 당신생 물질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이 당신생, 뭐 해당 이 조절 앞쪽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본 부분을 다시 한번더 언급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여러분 봐주세요. 그 다음 이어서 포도당 이외에 다른 당류는 어떻게 대사가 될까? 자, 플락토즈.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자, 단당류 대사가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더 뚜렷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글루코즈입니다. 포도당입니다. 자, 글루코즈, 6인산, 핵소키나제, 해당 과정 첫 단계 반응을 우리가 보셨고, 자, 이렇게 해서 쭉피루부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따라가지고, 뭐, 이쪽으로 오던, 이쪽으로 오던, 그리세로삼 알데아이도 자, 해당 과정 왔어요. 글루코즈입니다. 그 다음, 글라이코겐 같으면은, 글루코즈 1인산으로 변환되고, 그 다음, 글루코즈 6, 그 다음, 갈락토즈 같으면, 자, 갈락토즈 1인산, 그 다음에 UDP 갈락토즈, UDP 글루코즈를 거쳐서 글루코즈 1인산. 그래, 글라이코겐이나 뭐 갈락토즈나 다 어디로? 글루코즈 1인산으로 해서 글루코즈 6인산으로 들어옵니다. 슈크로즈 설탕입니다 슈크로즈 가수분해 되면은 포도당 글루코즈와 플락토즈로 이온화가 될 가수분해 될거 아니에요 이온화가 아니고 가수분해 되었습니다 그럼 글루코즈는 글루코즈 6인산으로 들어가면 되고 플락토즈는 이와 같이 플락토즈 1인산으로 해서 이 그리세르 알데하이드로 거쳐 가지고 자, 이렇게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길을 따라서, 뭐, 그리세롤 3인산을 거쳐서, 뭐, 인지질, 중성지질, 자, 이런 형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락토즈, 설탕, 글라이코겐, 할것 없이, 자, 대사되는 경로가 총 막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글라이코겐, 마찬가지. 자, 글라이코겐 합성 분해입니다. 자, 글라이코겐이 우리가 16 결합을 분지를 가지고 있는 16 결합. 14에서 16 결합. 그러니까 농말의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 구조와 아밀로펙틴 구조가 더 조밀한 구조를 가졌는 형태를 글라이코겐이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 글라이코겐 대사는 앞쪽에서 그림표에서 봤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오탄당 인산 경로. 자 오탄당 인산 경로 왜 필요하냐, 왜 중요하냐? 자 오탄당 인산 경로 다른 말로 펜토스 포스페이트 패스웨이 혹은 헥소스 모노포스페이터 그 약자로 HMP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탄당 인상 경로입니다 자, 세포 질 효소에 의해 촉매되는 글루코스의 또 다른 분해 과정이지만 해당 과정과는 달리 ATP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이 오탄당 인상 경로가 중요하냐 바로 이겁니다. NADPH, 자, NADPH 하고 그다음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성 요소인 오탄 당, 그 리보스, 데옥시리보스 이것이 바로 이오탄당 인산 경로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많이 복잡하죠? 자, NADPH, NADPH가 생성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필요로 하나? 지방산 생합성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 다음, 리보스, 자, 리보스, 대옥시리보소, 오탄당 당을 만들어내는 경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해당 과정과 오탄당 인산 경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 보시면은 글루코스에서 글루코스 6인산 해서 피루브산으로 우리가 해당 과정은 갔었고 그러면은 글루코스 6인산이 이제 리블로스 5인산이 되면서 여기에 이몰 NADPH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리보스 5인산으로 그리고 리보스 자이로스 크실로스 5인산 이 이와 같이 이 플락토즈 6인산으로도 화, 바뀔 수가 있고 그리세르 3 리보스 5인산이 이와 같이 그리세르 알데이드 3인산을 거쳐서 이 피로부산과 다시 말해서 5탄당 인산경로와 이 해당 과정이 이와 같이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자,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이것으로 탄수화물 대사에 대해서 교재를 통해서 전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장 8장의 구연산회로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구연산회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